이게 사람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국민을 얼마나 개대주로 알면 저런 소리가 과연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 얼마나 영감 무식합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회계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 이재선 씨의 아내는 언론과의 최근 통화에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유동규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시끌시끌했고 자신의 남편 고 이재선 씨는 동생을 위해서 나라도 쓴소리를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재선 씨는 2012년 2월부터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100여 건의 글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그의 글은 전부 비공개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 사이트의 경우에 운영자가 글을 차단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건전한 내용이 아니라 욕설 등 누가 보더라도 허무 맹랑한 내용을 넣었을 경우와 회사에게 불리한 내용,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봐서는 안 되는 회사의 내밀한 내용일 때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이 비공개 처리된 고 이재선 씨의 100여 건의 글 내용 중에는 이재명의 최측근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유동규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과 그 사람의 부족한 자질을 거론하는 글도 여러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재선 씨가 2012년 6월경 이재명 안에 김혜경 씨하고 전화통화를 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재선 씨는 이번 사건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이재명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생, 즉 이재명이죠. 동생이 보낸 문자를 보니 유동규 많이 사랑합니다. 동생 주변에 어떻게 이런 유동규 같은 인간밖에 없나요? 이런 말도 했다는 것인데 또 이재명에게 유동규 씨 문제 있다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보냈는데 동생 이재명은 유동규 씨를 감싸고 편드는 답장을 보내오더라.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차관급인 전 경기건강공사 사장까지 지낸 유동규가 정말 이재선 씨의 말처럼 부족한 인물이었던 것이 맞는지 최근 언론이 밝혀낸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의 경력은 순전히 가짜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학력은 건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H대 음대 성학과를 낳았고 3년의 건축 경력을 부여했다는 말도 순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언론에서 밝혀냈습니다. 이 사람이 건축과 연관성이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설계사무소에서 운전기사로 2개월 일한 것이 전부인데 마치 설계사무소에서 3년씩 건축 관련 일을 했다는 식으로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유동규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고 가짜였던 것입니다. 성남의 아파트리 모델링 추진위원장이라는 그 직함조차도 이 설계사무소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을 3년의 건축 경력으로 부풀린 사기 경력으로 얻어낸 직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형인 고이재선 회계사가 이미 이때 유동규의 자격이나 능력 문제를 그러난 것은 대단히 정확하고 세밀한 관찰의 결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형고 이재선 회계사는 이미 직업적으로도 회계사라는 지적 수준이 높아야만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정의감에 불타는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성남시의 시정을 정확히 들여다볼 줄 아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아깝지 않은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새롭게 조명되는 고 이재선 회계사는 당시에 공익을 위한 제보자, 즉 공익 제보자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에 관한 진실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형을 좋은 자로 보지 않고 제거해야 할 걸림돌로 본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이 자신의 시정에 간섭하고 지적하고 아픈 대목을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형이라는 사람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그의 죽음에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의혹이 있다면 그것도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엊그제 그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아직 그의 모든 제목이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시행사인 성남의 뜰 주주협약서에 처가위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서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고 이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받는 등 수익금도 나눠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최근에 터진 녹취록에 의하면 700억을 받기로 했다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대박을 터뜨린 것은 유동규 씨가 기획본부장 시절 수익 배분 구조를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라는데 이 설계가 과연 유동규 혼자서 한 작품이겠습니까? 대정동 사업을 담당했던 개발 2차장은 화천대유의 과도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서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건의를 했지만 그 처장을 다른 부서로 발령되면서까지 화천대유 횡재의 구조를 유지시킨 장본인이 유동규인데 이 당군 일의 최대의 부동산 비리사건의 몸통이 누구냐 이것이 지금 대권전쟁의 와중에 뜨거운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재명이 여러 차례 이 방향을 국민의힘 당으로 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잘 먹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당에서조차도 보호해줄 명분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범죄를 어떻게 무슨 수로 감싸줍니까? 이재명이 과연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원희룡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지사하다 보면 수없이 로비가 들어온다. 흔적 전혀 안 남기고 수천억 생기게 해주겠다. 이런 유혹이 수도 없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정신인 시장, 도지사라면 절대 이런 거 못한다. 양심상 정의감이나 도지사로서의 사명감 때문에라도 그런 걸 못한다.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단하더라. 그걸 저지르다니. 이재명만큼은 전국의 시장, 도지사 아무도 못하는 그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도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다. 쓸어 담았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얼마나 영감 무식합니까? 홍준표 의원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몸통이 누구겠냐? 이재명은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널리 재물과 인재를 모아서 뜻을 이룬다는 주역의 64개 중에서 좋은 뜻을 가진 그 이름을 선택해서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모른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유동규가 가진 그 수많은 이재명만이라야 임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았던 유동규,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재명이 유비라면 유동규는 장비다. 이재명이 유동규를 모른다면 유비가 장비를 모른다는 것과 같은 거다. 진중권 씨가 이런 비유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재명만은 유동규를 모른다고 딱잡았답니다 2, 3만 경기도 직원 중 하나가 개인적 일탈을 저지른 거다. 이재명 자신은 지위 책임 정도는 느끼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인데 이게 사람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알면 저런 소리가 과연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 두뇌 구조가 어떤 구조이기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을 보면 한 인간으로서도 사실상 측은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권력이 뭐기에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 형수에 대해서 입에 담아 옮길 수도 없을 인간 말종이나 할 말을 한 사람.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서 보인 비겁하다 못해서 같은 남자로서도 부끄러울 정도의 행동을 한 사람.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했다는 사람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성남시 구시가지 상권개선사업비가 불투명하다면서 줄기차게 사용내역 등을 지적해온 김사랑 씨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2017년 11월 14일 강제연행해서 성남소재정신병원에 감금했던 것인데 이두 사건 회계사 고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한 것과 김사랑 씨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실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한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보이지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대장동 개발 이익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재명이 이번 화살을 맞고 죽느냐 아니면 또 기사회생에서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류의 문파와 이재명이 대타협을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느냐 아니면 이대로 이재명을 아웃시키느냐 이 점이 관전 포인트라는 설이 전가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동규의 입에 모든 것이 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성격에 유동규가 자기를 망쳤다고 길길이 날뛸법도 한데 요즘 이재명은 유동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입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도 이재명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수군대는 대목입니다. 현재 문정권 인사들이 이재명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유동규의 입이 벌어질 수도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전가에 떠돌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던졌다는 그 핸드폰을 찾느냐 못 찾느냐도 문재인 정권의 기획자들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인데 도대체 이재명 같은 인간을 대통령 될 거라고 여전히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